자,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 가지고요. 촬영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본을 읽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캠핑카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산철 배터리는 매우 생소하고 비싼 제품이에요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한 3회에서 5회 걸쳐서 인산철 배터리를 안전하고 오랫동안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탄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를 판매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가장 많은 질문 자 1번이 뭡니까 여러분 납배터리 사용중에 응. 인산철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납배터리를 쓰시는 분들 중에 기존의 납배터리가 그렇게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쓸만해요 거기에다가 근데 약간 부족해 용량이 조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산철 배터리를 병렬로 함께 붙여서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인산철 배터리 요새 인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까로코에게서 아직도 캠핑카나 차박에 장착, 장착된 배터리 중에 90% 이상은 낫배터리에요 여러분 뭐 산업용 배터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젤타입 또 뭐가 있지 그 AGM 또 뭐가 있지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딥사이클 수명이긴거 그런 배터리들 많은데 다납배터리입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그 질문이 가장 많아요 납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인산철 배터리를 추가해도 되냐 병렬로 연결해도 되냐 아니면 또 다른 질문 네, 자동차 배터리랑 인산철 배터리랑 병렬로 연결해서 써도 되냐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나배터리를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산철 배터리와 납배터리를 인산철과 납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배터리랑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인산철배터리빡 연결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캠핑카에 쓰시고 계시던 딥사이클, 산업용 배터리 그런 것과 연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배터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살짝 힌트를 드린다면 인산철 배터리의 장단점이 있고 납배터리의 장단점이 있는데 서로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려나? 남들 다 연결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물론 두 배터리 연결하면 무조건 좋은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두 배터리 연결했을 때두 배터리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한가지 단점은 뭐냐면 납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쓰면 뭐 어차피 납배터리 용량도 100% 못쓰는데 인산철 배터리 용량도 100% 몽땅 끄집어 쓰기는 힘들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납배터리 쓰고 있는 차에서 다양한 충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태양광도 있고 주행 충전도 있고 그리고 납배터리를 충전하는 한전 충전기도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산철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기존의 충전 시스템이 납 배터리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는 완충이 안됩니다. 그냥 쓰시면 완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충은 안되고 한 90%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70에서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봐요. 특히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네 충전기는 이게 어디어디 어디 제품인데 얼마를 주고 산거라고 막 40만원 50만원 굉장히 비싼 충전기 사신 분들이 있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싼 충전기를 쓸수록 인산철은 더 충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배터리랑 인산철 충전기를 병렬로 사용한다 그럼 그 정도는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충전기 제조회사에 뭐 서비스센터에 있겠죠? 전화를 해보세요. 네, 인산철 배터리를 쓰 건데 이 배터리를 개조해 줄수 있는지 그 개조해 주는 회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조하면 한 90% 이상 충전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뭐 인산철 충전기 따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비싼 놈일수록 충전이 더 안된다. 왜 그러냐면 충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c, cv, cc, 뭐몇번 얘기했죠? 커스턴트, 커런트.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시켜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가진 충전기에 20A라고 적혀있다. 그러면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때는 전기를 딱 꼽아 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20A로 지속적으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게, 컨스턴트 커런트,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할까? 지속적인, 정전류, 맞나? 맞다. 정전류 정전압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배터리의 전압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충전량을 줄여요. 전압은 안 높이고. 완충 전압이란 걸 유지하면서, 납 배터리는 14.4V를 유지하면서, 점차 전류를 줄여나갑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14.6V를 유지하면서 점차 충전 전류를 줄여나가요 0.2V 차이밖에 안나잖아요. 아 0.2V 차이인데 그냥 쓰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그 0.2V 차이만 있는게 아니에요. 납배터리 중에 고급 납배터리 충전기는 CC, CV 정전류 정전압 모드 이외에 플로팅차징이라는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납 배터리 같은 경우 이 안에 충전이 될때 반응 속도가 1층 계열보다 느려요. 그래가지고 충전을 빨리 시키다 보면 이 안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황산 가스 이 안에 황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황산가스, 그러는데 황산가스 아니고요수소가스예요 정확히는.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플로팅 차징이란 뭐냐면 내부에 발생한 수소가스를 배터리 충전 전압을 한번 낮춰줘가지고 없애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플로팅 차징 전압이 보통 뭐 충전기보다 약간 다른데 낮은 거는 13.2V인 경우도 있고요. 높아 봤자1 3 6 v 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그 좋은 납 배터리 충전기가 플로팅 차징 모드로 딱 진입했다. 그 순간 인산철은 충전이 안되는 거예요. 얘도 충전하는 게아니에 그때는 가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납 충전기를 쓰면 인산철 충... 배터리를 완충할 수 없다. 즉 근데 이제 그게 주행 충전기는 뭐 어차피 전압이 안돼가지고 충전기는 완충 못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태양광 컨트롤러 있죠. 태양광 컨트롤러도 다 낫배터리 기반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컨트롤러를 보면 MPPT 구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용어는 다 틀리지만 CC, 부스트 찰지, 버크 찰지 뭐 용어가 다 틀려요. 제품마다 그런 게 있고 마지막에는 플로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 막뒤져은 그래프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떨어뜨리는 구간 가스 없이는 구간이에요. 그 태양광 컨트롤러도 납 배터리 최적화 돼있기 때문에 얘를 완충시키지 못해요. 자 그럼 또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막 애드립 하다가 즉 여러분들이 납 배터리를 쓰고 있는 그 시스템에 그대로 인산철 배터리를 병렬을 연결하면 쓰는데 지장 없어요. 배터리에 물이 안 돼요. 단, 뭐 하나, 완충이 안 돼가지고 얘 용량은 100% 못 쓴다. 그럼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문기사에서 ESS라는 걸 찾아보세요. ESS, 에, 그 뭐냐? ESS는 뭘까요? 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시스템. 시스템. 네. 네. 배터리 가지고 여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가지고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ESS. 사용 구간을 보면은 완충을 70%까지만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완충하네요. ESS는 딱 권장 충전량이 70%예요. 즉납 배터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충전 시스템 그대로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얘 용량을 100% 끄집어 쓰진 못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랫동안 일산철 배터리를 쓸수 있습니다 완충이 좋은게 아니거든요 완충할 때마다 부하가 가요 근데 납 배터리 시스템을 쓰면 진짜 부하안 가게 오랫동안 비록 용량의 100%는 쓰지 못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70% 쓰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신명이 네. 틀리잖아요. 아, 고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힌트, 네. 이따가 뒤에 얘기할 건데 두개 붙여놓면 으또 아, 이걸 너무 이런 얘기하면 인산철 가지고 <웃음> 하시는 분들이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냥 팩트만 알려드리면 두 배터리 연결하면요 병렬로 연결해서 쓰면 얘는 뭐큰 문제 없어요. 네, 낫 배터리 수명이 두배 이상 증가해요. 어, 헐. 헐. <웃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실제로 증가를 해요. 아, 네. 예. 네. 자,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서 쓰면서 나는 그래도 인산철 배터리 용량의 100%를 다 충전하고 다 쓰고 싶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두 배터리 연결된 상태에서 인산차 배터리 전용 충전기로 충전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완충이 됩니다. 가스, 가스 나오지. 그래가지고 괜찮다? 응? 수소라서 괜찮다? 아니요. 괜찮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 납배터리가 차 바깥에, 바깥쪽 에바깥 외부에 네.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 말고요. 차안 네. 아니면 그 자동차 배터리 있죠. 본넷 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가스 나와도 밖으로 빠지잖아. 수소가스인데 그냥 인산철 충전기 가지고 쓰는 거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상관은 있어요 약간 아까 몇 볼트 차이랬죠 0.2 볼트 차이예요 14.4 볼트 14.6 볼트 0.2 볼트 차이가지고 약간 무리가 간대요 약간 근데 무리가 가는 만큼 나중에 얘가 상호 보완도 해줘요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충전을 하다가 인산철 전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죠 그랬다가한 13.6이나 8V 정도 되면은 두개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 뭐 이거 대전류 스위치 일반 스위치 달면 안 됩니다 이런 걸딱 달아가지고 아이 정도 인산철 배터리가 완충될 때쯤에 연결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단 스위치 달아가지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주면 아주 이상적이죠. 나 배터리도 무리가 안 가고 인산철 배터리 완충시키고 나중에 다시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참 번거롭죠? 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인산철 배터리가 완충됐을 때 충전기만 빼주면 돼요. 왜냐면 그건 정말 안준것 같아요. 인산철 충전기 14.6V를 유지하거든요. 완충상태에서 그럼 얘한테 계속 부하를 줘요. 그럼 얘의 수명은 매우 줄어들 거예요. 그 정도만. 완충됐을 때 충전기만 딱 꺼주는 정도로도 큰 물이 안 가요. 근데 그 상태로 밤새 막 뽑아놨으면 분명히 물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달아가지고 조절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연결 끊을 타이밍 아 13.6V 언제 되나 하면서 볼트게이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볼트게이지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완충됐을 때 충전기를 빼라 그 정도도 얘는 견딘다 그게 아니면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그 전압 감지식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세팅해놓으면 돼요 몇 볼트 이상이 되면 몇 볼트 이상, 몇 볼트 이하에서 둘의 연결을 끄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런걸 쓰면은 될것 같긴 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면 괜찮을나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투배터리를 연결하면 낫배터리 수명이 왜 증가하느냐 자 아까 낫배터리 고급 낫배터리 충전기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 배터리에서 충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플루팅 충전이란 구간을 갖는다. 그 전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13.2에서 13.6V 사이에요. 그 플루팅 차징을 계속 시켜주면 납 배터리의 수명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한 2년만 써도 반, 반토막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 그 제너레이터는 플루팅 차지랑이 없어요. 그냥 막1 5 v 로 쏘는 차도 있어. 내 차가 그래. 내차 제너레이터에서 테스터기 딱 찍어가지고 보면 미국 차들이 그래요. 1 5 v 로 쏩니다. 무리가 가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플루팅이 없어 가지고 수명이 급격하게 주는데 이거를 정전류, 정전화, 플루팅 충전을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 얘도 1 0 0회 이상 충방전을 하면서 80%? 80% 좀 온보다. 70% 이상의 용량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 완충시키면 몇 볼트죠? 14.6 .6V. 볼트. 14.6 볼라고 하지만, 사실 충전기 딱 뽑으면 전압 떨어지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은. 몇 볼트까지 떨어집니까? 13.6에서 4까지? 예. 네. 거기까지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인산철 배터리의 평상시 전압과 낫배터리의 플로팅 차징 전압이 일치해요 꼽아 놓으면 은 계속 플로팅 차징을 시키는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낫배터리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명이 두배 이상 증가한대요 물론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합디다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수명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꼽아 놨을 때 그럼 한번 꼽아 볼게요. 내 전압은 지금 13.1V네요. 그리고 예전압은 아까 측정했을 때 누가 납 배터리의 전압은 차에서 빼온 거예요왜 이렇게 찍히냐. 아까 삐삐 함성. 12.5V입니다. 얘는 둘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0.5V 차이네요. 0.5V 연결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인산철 끼리는 저 정도 전압 차이가 나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데 납이랑 인산철은 그만큼 흐르진 않아요. 꼽아볼까요? 자, 꼽는 순간 인산철 배터리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12.9 12 9.2. 납배터리 전압은? 12.92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재보지 뭐. 어? 어? 더 높아. 12.99. 이거는 이거는 어. 일제요 그리고 이건 중국산이에요. 이건 얘가 잘못된 거야. 일제 측정기가 얼마나 좋은데. 한 번. 저희가 파는 걸로. <웃음> 그래도 차이가 나죠. 한번 이걸로 재볼까요? 농담이고. 네. 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둘이 전압이 어때요? 거의 일치합니다. 13.303, 13.01. 두 배터리에 연결하는 순간 두 배터리 전압은 같아져요. 그리고 전기가 얼마 흐르죠? 2A. 생각보다 적게 흐르죠? 음. 이 정도. 이 정도 전류로 플로팅 충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충전기를 안 꼽은 상태잖아요. 충전이에요. 번...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얘를 충전하는 아, 거야. 예요인 네. 네네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저희 고객들도 전화가 와요. 그런 전화 받았죠. 나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 전기를 뺏어먹고 있다고 그런 거 네. 받아봤죠. 그러면서 고객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딱 껐는데 저 계기판을 보고 있으면 계속 전기를 뺏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한 시간 30분 정도만 지나도 1암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조금씩 밖에 안 가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아시죠? 물론 가는 중에 열로 손실도 있겠죠. 이 배터리에서 뺏긴 전기가 일로 가는 거지 어디 사라지진 않아요. 나중에 전기를 뺐을 때는 여기서 빼서 먹은 만큼 토해냅니다. 배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저렇게 뺏긴다고 뭐 습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주행 충전기라는 거 있죠 지금 대부분의 일제 SB00100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제품들도 많아요 주행 충전기 중에 90%는 뭐냐면 전압 감지식 릴레이 스위치예요왜 그 다른 거냐면 충전을 시켜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게 자동차 배터리 라고 쳐봐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캠핑 가가지고 전기를 열심히 써요 그러면 아까 얘도 전기를 퇴낸다고 했죠. 네. 전압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주행충전기의 역할은 무슨 역할만 하냐면 얘가 12.7V, 6V 아래로 떨어지면 12.6V 아래로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12.6V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배터리 연결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행충전기의 원리고요.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 스위치면 그걸 뭐하러 쓰냐 그냥 배터리끼리 연결해 버리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행 충전기 쓸 필요 없이 인센철 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 그냥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그때는 한 가지 주의 해야 되겠죠 뭐? 어, 시동을 걸만큼의 전기는 남겨두자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전혀 주행 충전기 없이 바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은 뭐냐면 저희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가진 납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연결해도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뭐 아주 자세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궁금한 것들에 대한 조금은 약간의 궁금증은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둘이 연결해도 괜찮다. 궁금한 거 있나요? 질문 우리 고객 질문 중에 이납 배터리를 인형 썼어요 네 그리고 아 그것도 문제 뭐냐면 여기서도 한 가지 전제를 깔게요 납 배터리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 어느 정도 쓸만할 때 쓸만한 놈이랑 완전히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제, 어, 그, 고객들이 알 거예요. 쓰다 보면은, 어. 아, 이 정도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면 아. 쓸만한데 좀 부족해가지고 연결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뭐냐면, 야, 2년 전에 나 배터리 사가지고 지금 쓰는데, 네. 그, 밤에 텔레비전을한 시간 뜨면, 마탱이 간다, 다 방전된다. 음. 아 그런 경우는 안 돼요. 당연히. 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제는 뭐냐면 버리기 아까운 배터리 쓸만해서 음, 완전히 이제... 쓰레기 같은 배터리라면 손해죠. 네, 전제 조건은 네, 쓸만한 배터리. 나, 나 예. 연결해도 되고,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얘가 그래도 수명이 두 배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인산철은 더 길잖아요, 수명이. 더 기... 아, 그래. 그러면? 그건 극복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어느 정도까지만 병렬 연결을 음... 더할수 있을까 는 고객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한 그러면 1년에 아, 한 번씩 판단하기 힘들어요. 병렬 연결된 일단 배터리가 연결되면 은 네. 각자 측정이 독립적으로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나 배터리의 성능을 알 수가 없어요. 둘이 병렬 연결시켜 버리면 모든 배터리는 전압도 같아지고, 음. 음. 음, 그래가지고 뭐 그걸 굳이 알고 싶다, 그럼 한번 분리해가지고 써보는 수밖에 없죠. 한1 년에 한 번, 4 년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 저... 고객이 궁금해서 물어봤어. 제가 가진 납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연결해도 되나요? 효율 나빠진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효율 나빠져도, 네. 제 의견은 네. 뭐냐면 어떠냐, 네. 뭐 하러 뭐다 만충해서 쓰냐, 그 정도 의견이에요. 그런 거 용납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와, 그래도 내가 200A짜리 배터리를 샀는데 30%면 얼마에 60A잖아. 그걸 못뭐 쓰다니. 난 200A 꽉꽉 채워가지고 다 쓸래. 하시는 분들은 연결해서 쓰면 안 되죠. 왜? 예, 왜냐면 뺏기잖아. 또 전기도. 근데 그런 거 없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그리 배터리 아까워서 그냥 쓰고 싶다. 그럼 연결해서, 연결해서 써도 배터리 자체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할까 물리 화학적으로 전공 문제 알지? 모릅니다 난 물리학이잖아 <웃음> <웃음> 예, 네. 또 궁금한 거있는데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납 배터리 할때 충전기 얘기 아까 했고 네. 납 충전기 그대로 써도 되 그건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고 네. 또그 다음 해도 있었지만... 되냐 그 오래된 자기 인산철 배터리와 지금 새로 사는 인산철 아, 그것도. 배터리 그 편은 두편 2편? 아요 지금 얘기할게요 돼요 음. 되는데 어그 효율의 문제죠 오래된 거랑 지금 거 연결한다고 두 배터리에 발생하는 문제는 단한 건데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전압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연결할 때좀 전기 한꺼번에 많이 가가지고 b m s 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단, 문제는 그거야. 효율이 나쁜 게 있으면 은얘 때문에 이쪽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효율을 100% 니다그 정도밖에 없어요.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연결할 때는 좀 전선을 굵게, 가깝게, 이게 길이가 1 m 만 떨어져도 전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도 요만큼밖에안오르잖아1 5 a 여기다만 연결해도 있고 먼저 쫙 끌어쓰는데 인버터가 네 오늘은 제1탄 과연 인산철 배터리와 납 배터리를 연결해도 되냐 결론 됩니다